윈도우에 들어가볼까요 윈도우 그럼 방금 우리가 그 붙여넣기 한건맨 아래쪽에 보면 어, 딜레이어라는 스크립트가 보일 거예요 얘가 없으면 제대로 붙여넣기 안한 거고요 다 보이죠? 그럼 이러한 창이 <웃음> 나오게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떨 때 우리가 그 사용을 하는 거냐면 레이어들을 불규칙하게 나타나도록 순서를 바꾸는 걸 이제 딜레이어라는 이런 스크립트예요. 여기 노랑색, 하얀색 이런 화살표들이 그 방향을 알려 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어, 만들어지게 할 건지. 랜덤이라는 걸 누르면 불규칙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해 보기 위해서 어, 일러스트 여러분들 다 실행돼 있죠? 새 창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일러스트 에서 새창을 사이즈 는 저희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 필름 앤 비디오, 그 다음 에1901080 선택 하고, 그 다음 에 크리에이트 그리고 여기 서도 이제 우 리가 칸을 한번 나눠 보 죠？사각형 을 아트보드 검정색 영역 을 기준 으로 해서 사각형 을크게 하나 만들 어요. 그런 다음에 얘 칸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object pass split into grid 10개, 14개 뭐이 정도 하죠 체크해서 자, OK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레이어 안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어, 각각의 도형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레이어별로 컨트롤해야 되니까 자이 레이어 1번을 선택하고 메뉴에 들어가서 릴리즈 투 레이어 시퀀스 그 다음에 레이어 1번 안에 있는 2번부터 저 끝에 있는 141번까지 밖으로 꺼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1번은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 쓰레기통, 그럼 이제 이 안에 이렇게 141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됐겠죠. 자, 레이어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면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그래서 이름을. 넣어주세요 음. 임포트를 해보세요 이때는 컴포지션에 레이어 사이즈로 선택을 하고 OK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보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칸이 이렇게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레이어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딜레이어라는 이 스크립트를 쓰면 아주 편하게 이제 작업이 가능해요 자 모든 레이어를 다 선택해 보세요 Ctrl-A 그런 다음에 먼저 랜덤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랜덤 랜덤은 누를 때마다 얘가 알아서 어, 랜덤 방식이 돼요 누를 때마다 달라지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콤포션 창을 선택해 놓고요 플레이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알아서 나타나는 게 불규칙해지게 된다라는 알겠죠?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하나씩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런 효과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전체 선택하고 대괄호 열림 눌러서 레이어의 위치를 다시 이제 0프레임 시간을 0프레임에다가 똑같이 맞춰놓고요. 보시면 이제 노란색 화살표들이 있죠. 노란색 화살표는 밖에서 안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먼저 좌측 상단에 이 노란색 화살표를 클릭해볼까요? 그 다음에 플레이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항상 컴포션을 다시 선택하고 플레이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효과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쉽죠? 자, 다시 또 전체 레이어 다 선택하고 대괄호 열립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나머지 노란색도 다 똑같습니다. 안쪽에 이제 노랑 그 하얀색 두개 화살표 있죠? 두 개는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두 개는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잖아요. 자,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 이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다음에 콤포지션 선택하고 플레이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효과. 되죠 다시 또 0프레임에서 전부 다 똑같이 맞춰놓고 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하얀색 화살표를 클릭하고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뭐냐면 첫 번째에서부터 끝나는 물체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30프레임으로 해놓고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30프레임 딱 1초에서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속도를 조절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만약 여기를 내가 뭐 90프레임 이렇게 하고 어, 플레이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끝나는 시간이 천천히 나타나서 3초에서 다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저희는 여기가 이제 기본값이 30이니까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30프레임인 상태에서 하얀색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럼 이제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플레이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1번 레이어를 그냥 선택할까요? 다 보인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제 1번 레이어죠, 여러분들. 자,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어떤 선택한 레이어를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프리콤포즈 자, 프리콤포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리콤포즈 할때 리브 올 어트리뷰트라는 메뉴하고 무브 올 어트리뷰트라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럼 이두 개의 이제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브 올 이라는 메뉴가 우리가 프리콤포즈 할때뜰 때도 있고 뜨지 않을 때도 있어저 메뉴가 활성이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어떤 속성일 때 얘가 이 메뉴가 활성이 되냐면 내가 레이어를 선택하고 프리콤포즈를 하려고 할때이 소스가 이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우리가 작업하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창에 이 소스가 있으면 프리콤포즈할때 리브 올 이라는 메뉴가 활성이 되고요 프로젝트에 소스가 없으면 리브 올 이라는 메뉴는 활성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은 캔슬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 레이어는 프로젝트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콤포즈할때 리브 올 이라는 게 떠요 자 솔리드를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떤 솔리드가 있어요 자, 솔리드만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 콤포즈 하면 "리브 올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 솔리드도 프로젝트 창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어 프로젝트에 나오지 않는 게있어 바로 텍스트.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 글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프리 콤포즈 하게 되면. LiveAll이라는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어. 그러면 LiveAll이라는 메뉴를 쓸 수가 없다는 라 말이에요. 얘는 무조건 어, MoveAllAttribute라는 것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알겠죠? 어. Shape. Shape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나면 레이어에는 있지만 프로젝트 창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창에 없기 때문에 어, 프리컴포즈를 했을 때 LiveAll이라는 메뉴는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제 이 메뉴가 나타나는 조건은 바로 우리가 어떤 소스를 만들었을 때이 프로젝트 창에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리브와 무브의 또 차이점을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그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프리콤포즈할때 자, 무브 올 이라는 걸 선택하고 어, OK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하나의 새로운 컴포션이 됐잖아요 자, 이 컴포션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소스의 크기로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얘가 들어 있던 컴포지션의 크기로 만들어지는 게 MoveAllAttribute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Ctrl Z 하고 다시 얘를 프리콤포즈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l 브 v e a l l 이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OK를 하게 되면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레이어의 크기 있죠 그 크기로 얘가 이렇게 컴포지션이 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컴포지션을 선택했더니 이 컴포지션의 크기가 어, 보시는 것처럼 1 4 0에1 1 1의 사이즈를 어, 갖게 돼요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LiveAll이라는 걸 쓰냐면 이 하나의 소스 안에서 뭔가의 디자인을 변경을 하면 얘 모양을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의 크기대로 컴포션을 만들 때는 리브 원래 얘가 들어있던 컴포션의 크기로 컴포션을 만들 때는 무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또 리브가 활성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두개 이상의 소스를 선택하고 프리콤포즈하면 이 l 브 v e 라는건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만 선택을 했죠 지금 우리가 그런 다음에 같이 할게요 이거는 이제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자프리컴포즈 이때 l 브올 v e all attribute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의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shape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shape 포함 뭐 이렇게 컴포지션의 이름을 바꿔보죠. 그리고, 리브 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먼저, 체인 만들기 전에, 이제 얘가 하나의 소스잖아요. 자 얘한테 모션을 한번 줘볼까요? 자 시간은 0 프레임. 자 스케일을 한번 줘보죠. 스케일 S 한글이면 영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0 프레임에서 스케일 값이 0이었다가 시간을 어10 프레임만 이동할게요. 10 프레임. 시프트 페이지 다운 하면 10 프레임이죠. 자그 다음에 크기를 100%. 그럼 얘가 10 프레임 동안 이렇게 크기가 커지게 되는 이런 모션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컴포지션이 포함이 된 상위로 가려면 컴포지션을 바로 얘를 선택해도 되지만 어떤 키를 누르면 트리 구조가 보인다고 했었죠? 어, 탭키, 탭을 누르면 트리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그 위에 상위 메뉴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플레이해 보면 얘가 여기에서 이제 딴 애들은 크기가 변화가 없지만 얘는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크기의 변화가 생겨있죠? 그러면 내가 만든 이 콤포지션을 다른 모든 소스로 교체가 가능해요. 교체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이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는 레이어 전부 다 선택할게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1번 레이어만 선택 해제하세요 얘가 이제 컴포지션이니까 얘만 해제를 해요 shape 포함이라는 컴포지션을 만들었잖아요 그 shape 포함이라는 컴포지션을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 곳이나 놓으면 돼요 그러면 전부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동작이 똑같아졌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까요? 그럼 조금 전에는 그냥 나타나기만 했다면 지금은 이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게 되는거죠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모션을 어, 바꾸고 싶어요 이런 모션이 아니고 뭐 사각형이 아니고 뭐별 모양, 원형, 뭐 다각형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컴포지션이 얘잖아요 방금 동작을 만들었던게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전에는 여기에 사각형만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 이 사각형은 잠깐 눈을 꺼버리죠 레이어 자 레이어 눈을 꺼버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자 쉐입을 이제 한번 만들어볼게요 쉐입 사각형을 더블클릭 그 다음에 필 칼라를 채워주고요 스트로크는 없애 버리죠. 자, 필칼라만 있게 하고 그다음에 쉐입 메뉴를 확장해서 사이즈를 시간은 0 프레임에서 사이즈의 키값을 줘보죠. 그다음에 이 사이즈의 키값을 뒤로 좀 이동 아, 우선 여기다 놓고 10프레임 이동 해볼까요? 10프레임 그 다음에 사이즈를 0 그리고 이두 개의 키프레임을 이제 우리가 반대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트 타임 리버스 그럼 얘가 이렇게 커지겠죠 자 얘가 커질 때 안에서 또 원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구멍이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렉탱글 1번이라는 그룹을 선택하고, add로 들어가서, 엘립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엘립스. 자, 엘립스의 사이즈는 0으로 하세요, 우선. 그리고 시간은 5프레임. 5프레임에서, 엘립스 패스의 사이즈에다가 키 값을 쳐요. 그리고 시간은 15프레임으로 이동해볼까요? 15프레임 그리고 사이즈의 크기를 이렇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각형보다 더 크게 그냥 해버리죠 어, 한185 그러면 사각형을 감싸게 되죠 근데 우리는 구멍이 뚫리게 할 거예요 구멍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리버스 다이렉션의 방향을 어,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각형이었다가 원형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모션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을 응용하면 을 되겠죠. 자 그러면 상위 메뉴로 가볼까요? 자 탭키를 눌러서 상위 컴포션으로 지 그럼 조금 전하고 또 다르게 이제 모션이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바로 변화가 생기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안에서 원이 또 하나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시 shape 포함으로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하나의 원이 더 나오도록 자 여기 있는 레이어를 그냥 복사해볼까요? 레이어 우리가 만든 쉐입레이어를 컨트롤 D 그 다음에 지금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메뉴가 열려있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메뉴가 열려있으면 여기에서 렉탱글 패스만 삭제해버릴게요. 렉탱글 패스만 삭제 레이어를 뒤로 옮겨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다시 원이 하나 나오겠죠. 이제 타이밍은 보면서 이제 수정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원이 또 하나 나오고 자또 다시 상위 메뉴로 가보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플레이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트랜지션, 뭐 장면 전환 효과라든지 쉐입의 어떤 배경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기가 쉽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얘네들이 다시 전체 선택 대가로 열립니다 그럼 다시 항상 이 딜레이어를 쓰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겠죠 다 이제 조절해보면 알수 있다는 라 거죠 뭐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플레이해보면 뭐 이런 느낌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쉐입이 포함된 이 안에서 이제 내가 모션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나는 쉐입을 쓰지 않고 뭐 텍스트를 쓰고 싶다. 텍스트를 이렇게 적어놓고. 자, 텍스트가 처음에는 없다가, 투명도가 0이었다가, 뭐, 10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꿔도 되겠죠? 음. 또는 이 글자가 나중에 만약에 나온다. 이렇게, 쉐입과 함께. 그럼 쉐입이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글자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냥 마음대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와서 보면, 이제,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나오고 글자까지 이렇게 방향 뭐 랜덤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